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팩 제작이 처음이시라면 먼저 영상 게시판 또는 댓글 주소 영상을 먼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5000mAh 21700 사이즈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22 직렬 11 병렬 배터리 공칭 전압 79.2V 5 5 a 어 a h 완전 충전 전압 92.4V 배터리 팩을 제작하겠습니다 4356Wh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셀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배치합니다 이 홀더는 분리조립이 쉬워서 배터리 위치를 홀더를 분리하지 않고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들은 중고 배터리 같지만 조립 실수로 다시 분리한 것입니다. 절대로 원칙적으로 중고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뜬 표면이 보이시나요? 분리 후 2에서 3주 정도 방치하면 이렇게 분리 도중 분량이 생긴 배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구멍으로 생긴 녹입니다. 스폿 용접 시간이 너무 길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폿 용접 시간은 15ms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쪽은 날카로운 가이드는 잘라주세요.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전압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임시로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이제 필라멘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타이트하게 고정합니다.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목공용 클램프를 사용해서 고정합니다. 이것은 5000W 스폿 용접기입니다. 순수 니켈 0 1로 t 까지 안정적으로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터리 배치는 6직렬 1일병렬입니다 배터리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위해서 니켈 시트 탭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배터리를 배열했습니다. 먼저 사이드 A 한쪽 면만 연결합니다. 쇼트 서킷이나 땀으로부터 니켈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톤 테이프와 종이를 사용해서 다른 부분은 가려줍니다. 두께 0.15T 폭 10mm 순수 니켈 시트는 최대 연속 허용 전류는 15A 이하입니다. 병목 현상이 생길만한 위치는 니켈 시트를 두장 스폿 용접합니다. 직렬 연결 니켈 시트 브릿지가 부족하면 허용 전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니켈 시트를 배터리 연결 개수대로 겹쳐서 용접을 합니다. 캡톤 테이프로 니켈 시트를 보호합니다. 이제 사이드비 위치 스폿 용접을 시작합니다. 사이드비 위치는 쇼트 서킷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나 캡톤 테이프로 스폿 용접하지 않는 위치는 반드시 가려줍니다. 배터리 팩 포지티브 방전 위치입니다. 고출력 배터리는 열이 나기 쉽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절연지를 붙여줍니다. 배터리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용접합니다. 사이드 B 스폿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똑같은 배터리를 한개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배열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책처럼 배치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0.5T 조금 두꺼운 절연지를 잘라줍니다. 절연지 부착을 위해서 얇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제두배터리 팩을 스포용접으로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접기 전에 니켈시트를 눌러서 쉽게 접히도록 합니다이제배터리를접습니다 필라멘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배터리 팩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우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22 직렬, 11 병렬의 거대한 배터리 팩이 제작되었습니다. 순간 방전이 2 0 0암페어를 넘어가는 대전류가 사용됩니다. 10도는 8AWG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납이 스며들기 쉽도록 플럭스를 발라줍니다. XT-90S 커넥터는 스파크 방지가 가능해서 고전압으로 인한 연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XT-60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선을 중간을 벗기고 연결합니다. 충전 커넥터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팩 네거티브입니다. 핀셋이나 드레멜을 사용해서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나비 아주 쉽게 녹아서 붙습니다. 전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끝을 조금 납땜해 줍니다. 그 다음 배터리 전극 탭에 부착합니다. 전선을 눌러서 납작하게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선이 뜨거우니까 핀셋을 사용합니다. 두꺼운 부분은 인두와 핀셋을 사용해서 밀착시킵니다.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포지티브 전극 탭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배터리를 배치할 때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위한 니켈 시트 탭은 전부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니켈 시트에는 순서를 착각하지 않도록 번호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JST-XH2.54를 사용해서 밸런스 커넥터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22번 배터리 셀까지 연결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배터리 네거티브 전극 케이블은 bms의 그림과 같은 도면으로 연결합니다. 배터리 직렬 셀 블럭 전압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별히 bms를 배터리 팩 외부에 설치하기로 합니다. 액티브 밸런스는 배터리 컨디션 기록이 가능해서 며칠간의 전압 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블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2 직렬 셀 전체 전압 변화 없이 전체가 정상입니다. EVA 시트를 잘라서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제 배터리 팩을 프레임에 넣어 줍니다. 800cc 모터사이클 레벨로 90까지 가속이 가능합니다. 8000W가 평상시 사용 가능한 출력이며 순간 180A까지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16000W까지 피크 출력이 올라갑니다. 3000W 98년 전 허브 모터이지만 이것이 배터리의 위대함입니다. 다이렉트 허브 모터는 소음이 없이 쾌적하고 고장이 적으며 정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5,000W 모터가 후속 모델로 사용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